네 안녕하세요 폼포인트조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커 활용법 계속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웹서버를 우리가 어, 도커 컨테이너를 다운로드로 받고 그 다음에 그 소스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것을 뭐 배포할 수 있으면은 배포하는 것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고 그 다음에 어, 우리가 태그를 붙이고 하는 것들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커를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될 것인데, 우선은 다운로드를 우선은 받도록 할게요. 그래서 풀, 그 다음에 어, 보통 우리가 엔진 엔엑스를 통해 가지고 많이 사례들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엔진 엔엑스가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운로드 받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미지만 다운로드 받고 실행은 어, 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배운 것처럼 그냥 쭉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엔진 엔엑스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게 되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도 이미지스 하면은 이렇게 엔진엑스가 있죠 그래서 크기는 약한 142메가 정도 뭐 작은 편이죠 예, 크진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커 그 다음에 런 우리가 이제부터 런을좀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로 이제 접속하는 예,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네이밍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웹서버라고 뭐엔 g i 스 x 아니면 nginx 웹서버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할때 뒤쪽에다 이제 백그라운드 형식으로 실행을 할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포트를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. 이 포트 같은 경우에는, 어, 안에 이제 도커 안에는 이제 80포트로 동작을 하고 있죠. 어, 안에는 이제 80포트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, 이 바깥에, 이게 바깥에라고 하면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 이제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해서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이쪽을 어, 이 안에 있는 이 호스트 PC 여기는 이제 우리가 호스트 PC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바로 포트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서 포트 포워딩을 해줘야 지시라는 건데 우선은 이제 8.0.0 포트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어, 도커 안에는 이제 8 0 포트하고 저희가 어,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엔진 n x 뭐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최신 버전 우리가 태그에 맞게 최신 버전을 하겠다 연결하겠다 그래서 런을 실행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풀이라고 하는 명령어 없이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이 이미지 이 이미지가 없으면 다운로드도 되고 풀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런까지 되는 것을 어,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선 은 우리는 이미지를 이미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된 이미지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이 어, 옵션을 붙이지 않으시면은 이렇게 실행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. 예, 쭉 보입니다. 근데 지금은 실행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콘솔을 다시 권한들을 이제 준 것이죠. 근데 우리는 Docker ps 명령어를 주시면은 이것이 실행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,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요.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실행이 되면 아까 얘기했죠? 이 포트가 800 포트하고 내부에 있는 이게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미지 실행한 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웹브라우저, 여러분들이 뭐 우분투를 사용하신다면 거기서도 웹브라우저가 있을 거니까 웹브라우저를 켜시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포트하고 연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8000포트를 해주시면 은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현재 이 옵션을 여러분들이 어, 이용을 해야만 이렇게 이 외부에 공개가 된다. 만약 안되면 나중에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. 어, 그래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고 뭐 이거를 사용 안 한다고 해가지고 실행 안되는 건 아닙니다. 실행은 돼요.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요 포트가 아니고 이제 도커 컨테이너의 내부 포트에 접속을 하셔야만이 접속이 또 되는 거고. 그래서 후에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배울 겁니다. 우리가 호스트 기반인, 호스트 쪽에 있는 뭐 네트워크도 설정할 수 있고, 브릿지도 설정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로드발렉시도 설정할 수 있고, 여러 가지가 설정할 수 있는데, 거기에 맞게, 운영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고, 만약 내부 포트, 내부 서버에서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도커 컨테이너의 그런 IP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. 자 그래서 도커 그 다음에 어, 우리가 인스펙트 인스펙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에 관련돼서 정보들을 이제 확인을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이제 할당된 IP 어드레스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포트 포워딩을 해주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은 이 포트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1 7 포트가 기본적으로 이제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, 이쪽이 아니고 이미지가 이쪽 아래쪽에 있죠. 네트워크요. 요게 기본적으로 이제 할당이 돼요. 요 포트죠. 요 포트죠. 그래서 카피를 해주시고, 여기다가 80포트를 해주시면 여기도 접속이 되겠죠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의 IP 주소인 것이고, 그다음 마이너스 P 옵션을 해주시면은 요게 이제 포트 포워딩이 돼서 요우분 이, 리눅스에서도 예, 접속이 되고 후에 이것을 만약 여러분들 외부에다가 공개하고 싶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상환경이잖아요 이 가상환경인데 이것도, 이것도 외부에다가 공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은 이제 무선 AP가 또 외부에 연결되어 있겠죠 무선 AP 그 무선 AP의 DMZ 설정을 통해 가지고 또 포트포워딩을 내부 IP 하고 해주시면 은 아, 실제 도커 컨테이너의 웹서버를 완전히 외부 쪽으로, 여러분들 무선 AP 바깥쪽이죠.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죠.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해 주시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소스코드를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될 건데, 보통 소스코드 같은 경우에도, 어, 나중에 이제 EXEC라고 하는 명령을 또 접하게 될 거예요. 안쪽에 아예 들어오는 거죠. 도커 컨테이너에 있는 쉘 권한들을 획득한 거고 전, 전번 전그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, 그런데 그렇게 수정을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지 않고 어떤 이제 외부에서 이제 좀 수정을 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index.html 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이제 수정할 거를 만듭니다 이게 index.html 이라는 것은 바로 요 페이지죠 나이 페이지 말고 기본 페이지 말고 다른 내 거가 수정된 것들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은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실제 사용을 그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프로젝트 테스트 웹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이제 우리가 html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html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공부해 를 줘야겠죠 간단하죠 이거는 그냥 헤더라고 하는 것들을 페이지로 헤더 형식으로 만들어준다 바로 이거죠 이거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은 여기에 지금 현재 index.html이라는 것이 생성이 됐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실수 때문에 많이 이렇게 페이지 좀 지저분한데 이게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cat index.html index 하면 은 이렇게 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여기가이 안에다가 도커 컨테이너 안에다가 복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시면 은 현재 이 컨테이너 아이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어, 정보는 이거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nginx web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네이밍이죠. 어,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할 거예요. sudo docker cp라고 하는 명령어로 현재 생성했던 HTML index.html이죠. index.html을 저희가 저장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. 아, 복사를 하겠다는 소리죠. 그래서 index.html을 저희가 복사를 하겠다 자그 다음에 이것을 어, 이 내부에 있는 거 이게 내부면은 nginx web 쪽이죠 nginx web이고 그 다음에 usr에 그 다음에 share에 그 다음에 nginx nginx 그 다음에 html에 index.html에 저희가 복사를 할 겁니다 이 어,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로냐 바로 이제 이 도커 컨테이너 안에 이 경로에다가 이 파일로 교체하겠다는 소리죠 c p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복사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복사가 돼버려요 네, 복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했던 우리가 생성했던 보안 프로젝트 테스트 웹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개념도 배우시게 될 건데, 이 방법식 말고 이제 외부하고 이제 저장소하고 저장을 해서 그거를 바꾸면은 얘가 자연스럽게 바꾸게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, 지금은 우리가 이제 내부에 있는, 어, 이제 저장소에 있는 요 페이지를 아예 바꿔버린 거죠.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페이지를 지금 현재 도커 컨테이너 엔진엑스의 기본 웹 서버를 다운로드 받고, 그 페이지를 이제 포트포딩을 하고, 더커 컨테이너 포트포딩하고, 요 페이지를 예, 바꾸는 거, 예, 내부 있는 바꿔서 활용하는 것까지 이제 배웠습니다. 배웠고,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을 어, 요 다운로드했던, 다운로드 받았던 어, 여러 가지 이미지 이미지 정보가 지금 현재 엔진엑스가 있잖아요. 그러면 실행할 때도 똑같죠. 요것을 다른 형태로 하나를 더 띄우셔도 상관이 없죠. 어떤 거냐면은 01. 내가 이제 02 버전으로 해가지고 8001로 하나 또 실행을 하겠다. 상관이 없죠? 두 개가 실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도커, 이, 이거는 도커, 이제 ps 명령을 하시면은 두 개가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. 이 도커 컨테이너의 이제 장점이죠.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인 것이고. 그러면은 요것을 이제 로컬 호스트의 8001이 아니고 8001로 설정을 해 주시면은 얘는 이제 기본 페이지잖아요. 왜냐면은 아까 바꿨던 페이지는 위쪽에 있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바꾼 거고 엔진 어, n x 웹입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바로 실행한 것은 엔진 n x 웹 공이죠. 그게 두개 프로세스가 동작하기 때문에 800하고 8001이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다. 그러면 나중에는 이것을 또 바꾸시면은 네, 이걸 선택해서 바꾸시면은 이 페이지도 바꿀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는 이제 로드 밸런싱 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가면서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페이지를 아, 그 도커를 다운로드 받고 실행하고 웹을 페이지 바꾸는 것까지 진행을 했습니다